속보입니다. 한국시간 3월 30일 새벽 5시 20분 기준 미국 옐로스톤 와이오 밍주 북서부에 자리한 메머스 남남동 쪽에서 무려 81번의 연속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수십 차례의 군발 지진이 지금 3월 30일 새벽 5시 20분 기준 발생 중입니다. 얼마 전 제가 방송에서 미국 오리건주 연안에서 수십 차례의 강진들이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했는데요. 미국 서부 연안 지역이 들썩 이면서 대형 지진 비건이 임박한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옐로스톤의 지진과 캘리포니아의 지진들입니다. 지금 아마도 미국지질연구소 usgs는 전 직원들에게 비상경계가 발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옐로스톤 화산은 210만 년전 대폭발이 일어난 뒤 두 번의 거대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폭발은 64만 년 전에 발생했으며 7만 년 전에는 실업 형태의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와이오밍주에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 중이었고 공원 내 동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차에 오늘 새벽 옐로스톤에서 81번의 군발 지진이 순식간에 발생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수십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미국 지질 연구소 직원들 오늘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오늘 옐로스톤이 대폭발을 한다면 그 위력은 미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던 1980년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화산 분출의 1 0배나 돼 미국의 3분의 2가 사람이 살수 없는 불모지로 변할 수 있으며 엄청난 화산재가 분출돼 1 610km 밖에서도 3m 두께로 쌓일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불안감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하기 약 40일 전에 미국 옐로스톤이 지난 1923년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속도 로 융기하고 있어 곧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에서 경고가 계속 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후41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볼까요? 지금 역시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토스통과 서해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와 미국 서부지역의 지진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균형을 맞추는 지진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머지않아 대지진이 발생할 전조 현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